확률과 통계에서 통계편이야 이제 드디어 통계편 무슨 편이 어, 통계를 하기 위한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오케이 일단 첫번째 용어를 알아야 돼요 확률 변수 무슨 변수 확률 어, 변수 여기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느낌은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흥계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 풀려요 이상하게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문제가 풀려요 근데 두번째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조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변수가 무슨 뜻이야? 변하는 수지. 네. 확률을 변하게 하는 수. 함수에서 변수는 있거야 x. 그거에 따라 y가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해. 근데이 확률 변수가 딱딱딱딱 세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처럼. 수열은 딱딱딱딱 끊어지지. 내가 수열도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랑 똑같은게 인테그라리 해야 되지. 이게 여기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거든. 딱딱딱 떨어지는 것을 이산이라고 해요. 그래. 이산. 뭔산? 이산.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연속이라고 해요. 그래. 그럼 이산적 확률변수는 이산 확률변수. 연속인 확률변수를 연속 확률변수라고 해요. 그래. 오케이? 예를 들어서 시간은 연속적인 개념인 딱딱딱 떨어지는 개념이에 연속적 개념이야. 키 측정값과 시간 같은 거 몸무게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의 수는 연속적인 개념일까? 아니야. 하나, 둘 이러죠.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도 딱딱딱 떨어지지 시그마는 딱딱딱 떨어지는 이산들의 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야. 시그마는 뭐야? K는 1부터, 첫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인테그랄은 아까 정적분 봤지? 정적분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는 A라는 곳에서부터 B라는 곳까지 다 더한다는 거거든.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 실의 넓이들. 오케이? 그럼 연속이라는 것은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더한다. 이거지. 정적분을 사용해서. 그럼 이산과 연속의 개념을 나눌 수 있겠어? 네. 음. 그럼 이산이나 연속이냐를 나눈다면 우리가 이 통계 파트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거거든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배웠을 거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첫 번째가 표고요 두 번째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사는 몇 번째 몇 번째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표에 딱딱딱 맞춰놓기 좋겠지 근데 연속은? 표에 절대 못 넣어 그러니까 뭐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 오케이 자 확률변수의 종류가 두, 두 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확률분포요. 자, 확률변수는 x야. 함수로 치면 x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거야. 그러면 x랑 y랑 관계가 있는 걸 뭐라 그래? 함수라고 하지. 그니까 러 여기는 그 변수와 확률값이 무슨 관계가 있으면 그걸 확률분포라고 해. 별로 의미 없어. 그러면 그 관계식, 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관계식을 확률함수라고 해. 그래. 무슨 함수? 확률함수 그러면 이산적 확률함수는 확률,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요. 그래. 무슨 형? 질량함수 연속에서의 확률함수를 확률,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요. 그래. 오케이? 용어야. 됐니? 괜찮니? 용어야. 여기서는 용어잖아. 이산과 연속을 구분될수 있으면 그 다음은 용어야. 자 그리고 나서 좀 필요한 게이 뒤로 이어지는 게더 있긴 하거든? 이 이산에서 좀 독특한 확률 분포 관계를 갖고 있는 걸 확률 분포 중에 이산, 이, 그러니까 이항 분포라고 연속에서 좀 독특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정규분포라고 해. 그게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할 애들이야. 자그 다음 이제 이 다음으로 알아야 될게대표값과삼포도 중3 때 했던 거. 무슨과? 값? 대표 과, 삼포도 자 대표값과 상품 대표값은 뭐냐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었어. 그첫 번째로 평균이 있었고 중앙값이 있었고 최빈값이 있었어. 이건 필요 없고요. 평균 여기서 평균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이란 별량을 뭐 했어? 별량의 총합을 뭐로 나는 거야? 별량의 수로 나는 거야. 맞아. 야, 입을 거면 입고 벗을 거면 벗어 왔다갔다 하지 마. 자 그러면 삼포도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삼포도는 뭐가 있었냐면 편차라는 게 있었고 분산이라는 게 있었고 표준 편차가 있었어. 자내말 들어봐봐. 대표값은 너 이번에 시험 너희 반 우리 반의 성적을 얘기하는 건 대표값이야. 우리 반 평균. 그럼 평균이 높다 낮다는 그 반의 대표값이 높다 낮다지. 어둠 <웃음> 말이 더 잘하는 평균이 맞아. 어두운 이 성적이 고르니 음. 대부분 비슷하니 이거는 음. 흩어진 정도거든 이게 산포도야 흩어진 정도. 하우 이게 얼마큼 스프레드하게 버, 벌어져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외국 에 많이 살다 온 친구 있어 제가 영어로 수업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기 음. 봐요. 오케이? 야 명암생? 야? 음 한국말이 편하죠? 네. <웃음> 그래서 첫 번째는 편차라는 걸 구하게 돼. 편차는 아주 단순한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거든.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평균보다 어떻다는 거잖아. 편차를 구했더니 편차가 3이야. 평균보다 3이 크다는 얘기야. 지금 나는. 그럼 편차가 나는 마이너스 5야. 평균보다 5가 낮다는 얘기지. 그럼 봐라. 별량이 10개 있으면 편차도 몇개 나오니? 10개 나오겠지. 각각을 다 빼서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별량이 10개인 것도 불편해서 대표값을 구해서 하나의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편차도 10개가 나오니까 편차도 대표값이 필요하겠지. 그 편차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편차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봐.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생각해봐봐. 평균이 뭐냐면 덜어낼 거 덜어내고 넘치는 건 부족한데 메꿔주고 해서 평평하게 균형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덜어낸 건 플러스 편차고 메꿔진 건 마이너스 편차잖아.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다 충쳐도 없어져야지 평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럼 봐라. 뭐가 불편한지.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편차의 총합을 구했더니 그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그럼 편차의 대표값인 평균은 항상 0이네.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래서 편차를 그냥 평균 내지 못하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해. 그러면 제곱하면 뻥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지 왜 그걸 제곱을 했을까? 아니 그건 처음에 만든 놈한테 가서 따져. 오케이? 그래서 제곱을 했어.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뻥튀기가 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지. 원래대로 돌려주는 값이 바로 뭐야? 표준편차야. 얘는 루트 분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이게 하나의 세팅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평균을 구하는 이 방법만이고 다른 방법 도수분포표로 가볼게. 예를 들면 50점과 60점 사이가 있고요. 60점과 70점 사이가 있고요. 70점과 80점 사이가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2명 4명 2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총몇 명? 10명 됐죠? 그럼 봐봐 50명 이게 이 도수분포표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두명이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정확히 몇 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50점과 60점 사이에 몇 점으로 봐요 그냥? 65점 얘는 아, 여기 55점 얘는 65점 얘는 75점 그러니까 얘가 두 명이 다 그냥 55점인 취급을 당 하는 거지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55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고 65는 몇개 있는 거야? 그럼 75는 몇개 있는 거지? 네개 있는 거지 이걸 몇으로 나눠야 돼? 10 이거 가능하지 55 곱하기 10분의 2 맞아요? 65 곱하기 10분의 4 맞아요? 75 곱하기 10분의 4 맞아요? 잘 보세요 우리 반 10명 중에 2명 있는 확률입니다. 네. 확률이죠. 7 5 1 확률인거죠. 네. 그럼 이 각각이 뭐냐면 변수인거잖아요. 55라는 변수에 따라 10분의 1라는 확률값이 대응한거죠. 맞니? 네. 55라는 변수야. 이 변수에 맞게 변수들이 얘는거라고. 맞니? 네. 즉 변량이라고. 즉 변량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지. 변량의 평균을 곱하고 변량의 확률을 곱하고 변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괜찮니?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간다. 잘 들으세요. 이산 확률 변수야.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X1, X2, X3 이런 항들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그것에 대응해서 하나씩 확률이 있다그랬지 P1, 확률 p2 이렇게 확률들을 대응시킨 표를 만들 수 있지. 이해되니 네.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1, 2, 3, 4, 5, 6. 그럼 1의 눈이 나온다. 6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i번째라고 하자. 그럼 pi일 거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서 끝날까? n번째에서 끝난다고 하자.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여야 하지? 1이지. 네. 모든 사건이니까 여기는 응. 이걸로 채운다. x가 x1일 확률이 렇게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보면 첫 번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몇 가지? pi는 확률을 다 더해라. 얼마? 네. 1. 그럼 평균은 누구의 평균은? x의 평균이지. 평균이 영어로 기대값 뭐라고 하니? 기대값이 영어로 보니? expected value 왜? 미국에서는 복싱대회가 열리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사들이 승리를 예측하지 엄청난 돈이 오고 가거든 그때 사람들이 기대값이란 표현을 해 저기다 걸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그기대값을 평균이라 해 expected value 그래서 E를 써요 누구의? X의 평균 이거 뭐였어? X의 확률. X의 평균. 근데 평균이 또 다른 말로 mean이라고 합니다. mean. M-E-A-N.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야? 의미하다. 근데 여기서는 평균으로 쓰입니다. 평균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아까 봐봐.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라고 했지. 별량이랑 확률을 곱하는 건 XLPL, XEP, X3, P3 이렇게 되잖아. 즉, XI, PI에 I는 뭐부터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평균을 표해서 어떻게 본다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뭐한다? 더한다. 맞아?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야. 잘 봐. 분산을 구할 거야.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편차제곱이 변량이 되는 거지. 그럼 편차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네. 맞니? 어떤 별량의 평균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더한다음에 그럼 얘가 얘의 1평균은 얘에다가 뭘 곱하고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럼 편차 제곱을 써보자고 편차는 별량에서 뭘 빼? 평균을 뺀다고 랬잖아 편차야 이게 제곱하고 pi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지 i는 네. 1부터 어디까지? 네. 얘가 네. 뭐야? 누구의? x의 분산이야 x의 분산 여기는 X의 평균 알아 너희 마음 한마디도 못 알아 듣고 있는거 시그마지 뒤에 전개하면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XI PIM 플러스 M제곱 IPI 맞아요? 그럼 시그마가 다못 떨어나요 맨 앞에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죠 얘는 M 나가죠 M은 나가실잖아 시그마 밖으로. 네. 마이너스 M 5고, 시그마 XI PI XI PI 이거였지. 네. 걔도 M이니까 M 제곱하면 되지. 네. 얘는 PI는 있고 M 제곱만 나가지. 네. 근데 시그마 PI지. 시그마 PI가 얼마였어?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정리해볼게. 이것도 평균이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잖아. 네.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별량이라고. X의 평균인 것처럼 보면 누구의 평균? X제곱의 평균 에서 M제곱이지. M이 누구였어? X의 평균. 맞아? 네. 잘 들어. 분산 어떻게 구해? 편차제곱의 평균입니다는 정의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편차 편, 분산 어떻게 구해? 따라해.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오케이? Okay? 그럼 제곱의 평균은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평균은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그러니까 들어 봐.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서 다 더한 거에서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해서 다 더한 거를 제곱한다음 빼주라고.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 시그마. 그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 한다. 뭐라고 한다? 시그마. 뒤에 보면 다들 좀 모양이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나는 얘를 요렇게 쓸 거고 얘 이름은 시그마야 동명 2인이야 오케이 동명 3인이지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얘는 루트 분산이잖아요 네. 여기다 루트 분산 씌워 주시면 돼요 루트 V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할 말들이 많지만 여기 한요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 X가 x 변하는 숫자였어 X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근데 그게 셀수 있는 거면 무슨 확률? 이산 확률 세지 못하면 연속 확률 오케이? 이때 이산 확률의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 그치?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평균 어떻게 구해요?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한다 분산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채워보는 건데요 동전을 두개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동전을 두개 던졌는데 뒷면이 두개 나오는 방법은 4분의 1밖에 없지 여기는 그럼 2분의 1이겠지? 네다 네.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네. 여기를 채우는 건 표를 만들어서 채우면 돼요 하나만 해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뽑, 5명 중에 8명을 뽑아요. 8명 중에 3명을 뽑아요. 뽑힌 여학생의 수는 여학생이 안 뽑히거나 1명 뽑히거나 2명 뽑히거나 3명 뽑힐 수 있겠지? 네. 여학생이 안 뽑힌다. 8명 중에 3명 뽑는데 남자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으면 되고요. 8명 중에 3명 뽑는데 여학생 1명을 뽑는다는 건 남자 3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1명 뽑는 거지. 여기는 8시3분에 남학생은 한명 뽑고 여학생은 두명 뽑는다. 8시3분에5시3야너 지금 가만히 좀 있어라. 야, 나도 수업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괜찮겠냐? 이렇게 확률의 총합은 얼마 항상? 얘. 이거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뭘 구하라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그랬지 만약에 여기가 R이면 또는 X면 네. 자 P X일 확률은 몇개 중에 8개 중에 3개 뽑는 것 분에 요 숫자만큼 5에서 뽑잖아요 5C x 구요 앞에는 뭐야 3C 3 빼기 X지 총세명 중에 얘 빼고 나머지는 뽑는 거니까 요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그리고 써주면 돼 X는 0 1 2, 3 절대 0부터 3 이러면 안돼 이거는 0, 0.1, 0.2, 0.3 다 된다는 표현도 되고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다 써줘야 돼 네. 됐니? 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줬네 네. 그럼 넣어보면 1일 확률은 10분의 1이고 2일 확률은 10분의 2인 거고 3일 확률은 10분의 3 4일 확률은 네. 다 더하면 1 맞지? 네. 그럼 이건 무슨, 뜻, 무슨 뜻이야? X는 1 또는 X는 2지. X가 1일 확률이거나 2일 확률, 둘을 모아라. 더해라. 10분에서. 자, 한마디 잘려다 맞아, 잠시. 너희는 안 보여서 모르는데, 지금 계속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머리를 까! 알아, 이거 막 머리 뭐. 까놓으면 되잖아 안그냥 계속 앞머리가 여기 내려와서 참따참따 참다 참다 폭발을 하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계속 걸리잖아 그럼 이거 까면 되는데 죽었다 깨라 싶씨보이나내말 틀렸냐? 정보 했고, 말을 했고, 그게 세 번째니까 터져. <웃음> 이런 게 수능 형태입니다, 이런 게. 일단 빈칸 보면, 이거, 이거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요? 여기 1이죠, 분명히. 네. 맞니? 네. 통분해 보면, 2 4분의 3일 거고, 2 4분의 9일 거고, 24분에 4분에 뭐여야 돼, 24분에. 그치. 23분의 8로 써라. 3분의 1 써야지. 그럼 얘 넣어 보면 1일 때 확률 얼마야? 2k. 2일 때 확률은 5k. 3일 때 확률은 8k. 4일 때는 쓸 필요 없지.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얼마여야 되기 때문에 1. 맞아? 15k가 1이니까 k는 15분의 1. 얘 a, b, a랑 b 더하면 이것까지 더해 4분의 2잖아요. 4분의 3이니까 얘네들 더한 게 4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뭐야? 2일 때 확률이 뭐야? A잖아요. A는 3일 때 확률의 2배. 2B잖아요. 연방하면 풀리겠죠. 그런 거예요. 어렵나요? 할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위두 개를 동시 선택 때두 눈의 수를 확률변수 ab라고 하자 두 눈의 수를 ab라고 하자 이때 a-b의 확률변수 x지 두 눈의 차야 제일 적은 차는 0이지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까지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이때 이 표를 다 채우지 말고 1 이하 여기만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야? 두 눈의 차가 0인거지 36분의 1, 1, 2, 3, 3, 4, 5, 6, 6 맞지? 36분의 두 눈의 차가 1이라면 1, 2 2, 3, 3, 4, 4, 5, 5, 음. 6, 6, 5, 맞지? 네. 하나씩 찍어주시잖아요. 5, 4. 순서가 바뀌니까. 맞죠? 네. 더 있네. 1, 2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게 10개죠. 네. 그럼 36분의 16. 4로 나누면 9분의 4. Next. 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럼 볼게요. 월, 구 월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그럼 X의 평균은 곱, 곱, 곱, 곱, 더지 곱 12분의 5 6분의 2 12분의 3 12분의 5, 4, 3 맞지? 5, 4, 3은 5 더하기 4 더하기 3은 12. 12분의 1이 12. 얼마야? 예. 1이죠. 평균 1이에요. 그럼 분산은 제곱하고 곱합니다.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죠. 그럼 12분의 5 8 9. 얼마야? 12분의 22. 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 아까 그했죠 그럼 저거 12분의 10 6분의 5 됐죠? 그럼 표준편차는 뭐라고? 루트 씌운다고 6분의 루트 30 됐어? 그러면 이건 표 완성하면 되지? 맞니? 네. 표 완성하면 되는데 0부터 2까지 여기까지의 확률이 8분의 7이 돼 그럼 얘가 8분의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평균 구해지죠. 그럼 얘는 표를 만들면 되죠. 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